Let's go! 네, 관련된다. 안녕, 금툴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냉각수 보조 탱크의 뚜껑을 열어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반투명 플라스틱 통이라 겉으로도 냉각수 양의 판단이 가능하지만 가끔 뚜껑을 열고 냉각수의 색깔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보조 탱크의 냉각수가 녹물 색상인 갈색으로 보인다면 냉각수 순환 라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냉각수는 대부분 겨울이 되기 전 점검을 하시는데요, 계절이 추운 겨울에서 더운 여름으로 바뀔 때도 꼭 점검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 여름엔 기온 자체가 뜨고 엔진의 온도가 겨울철 보다 쉽게 과열될 수가 있는 만큼 냉각수의 체크가 꼭 필요한데요 냉각수의 녹물은 계절이 바뀔 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냉각수의 관리가 잘 되질 않으면 생기는 증상과 녹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좋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자동차의 냉각수는 기본적으로 물과 에틸렌글리콜 첨가제 등의 혼합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냉각수와 부동액의 차이점은 뭘까 쉽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냉각 수는 부동액과 물이 혼합된 것이라고 알면 될것 같고 겨울, 여름 혼합 비율이 다르게 되겠지 우리가 차에 시동을 켜게 되면 초기에는 엔진 내부에서만 냉각수가 순환을 하다가 엔진 내부에서 열을 받게 되면 수온 조절기에 의해서 천천히 열리면서 나디에이터로 유입이 되고 나디에이터로 유입된 냉각수는 코어와 팬에 의해서 열이 식혀지고 다시 엔진으로 유입이 되고 순환이 반복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관리가 잘 되질 않아서 녹물이 발생되게 되면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 코어가 막히거나 냉각수 순환 계열의 부품을 손상시키게 되는 거야 이렇게 라디에이터가 부식되는 원인은 정제되지 않은 자연수를 사용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 냉각수의 흐름에 의해서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생기고 또열 때문에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고 공기가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점차 산화되고 부식이 발생되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라디에이터의 부식을 예방하고 성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방법을 알려줄게 우선 그 전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부동 물을 희석할 때는 지하수나 생수를 사용하는 것을 절대 삼가야 하는데, 이런 광물질이 포함된 물은 빠르게 산화되고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가능한 수돗물이나 증류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야. 그리고 바로 오늘의 꿀팁으로, 여기 이 제품은 냉각수 기능 향상 첨가제로 시중에 효과가 비슷한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냉각수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제품인데, 첨가제를 사용시 효과는 기존 대비 냉각수의 온도를 최대 6도씨에서 7도씨 정도 낮춰주고, 낮은... 레이터 내부의 기포나 증기 발생을 억제해주고 냉각 시스템에 모든 금속에 영향을 주지 않고 라디에이터 부식을 방지해주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엔진의 출력과 수명 그리고 연비에 도움을 주게 되는 거지 그럼 사용 방법을 알려줄게 주행 후 라디에이터 캡이나 냉각수 보조탱크의 캡을 열기 전에 내부의 압력과 증기로 화상의 우려가 있으니까 충분히 냉각을 시켜주고 냉각수 보조탱크에 주입하는 것이 쉬우니까 보조탱크의 캡을 열고 냉각수의 양이 11리터에서 1 5리터의 정도 넣어주면 되고 매뉴얼엔 냉각수 1L에 30ml를 권장하니까내 차의 냉각수 용량을 미리 알아두면 좋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제 곧 뜨거운 여름이 시작될텐데요 에어컨을 켜게 되면 엔진의 출력이 좋아야 할텐데 냉각수를 교환할 때는 되지 않았는지 또 녹물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미리 냉각수를 점검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고 보충 또는 교환 후에 냉각수 기능 향상 첨가제를 이용하시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올 여름도 시원하게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때 네,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비요.